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쌤 이에요 오늘은 주산 중급 두자리 곱하기 두자리 그 중에서 곱해서 10이 넘는 수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10이 넘는 수 두자리 곱하기 두자리에 5의짝 보수 모두 나오니까 잘봐주시고요 두자리 곱하기 두자리 계산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잘 익혀 놓으세요 그러면은 세자리 곱하기 두자리도 쉽고요그 다음 모든 것이 쉽, 쉽답니다 자 주사는 자리점 잡는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곱셈 나눗셈 할때 특히 자리점 살짝 다르니까 정확히 이해하세요 자더 곱셈은 같은 수를 계속 더 하는 거라고 했고요 앞자리 더하기 뒷자리를 하면 자리점 이라고 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8 곱하기 67을 하겠습니다. 그럼 앞자리 두 자리가 되고요. 뒷자리 두 자리가 돼서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는 네 자리가 돼서 여기가 시작점이 됐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엄지검지 뽀뽀하고 털겠습니다. 자, 그럼 네 자리에서 먼저 계산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자리수가 그 같으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나가면 돼요. 20 곱하기 67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8 곱하기 67을 해주면 돼요자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곱셈 순서 정확히 알아두시고 자리점 잡는거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럼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20 곱하기 67 이라고 그랬죠자보세요20 곱하기 먼저 60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리인 거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니까 네 자리죠. 하나, 둘, 셋, 넷 해서 살짝 올리겠습니다. 자, 자 다시요. 아이고, 움직이네요. 자꾸 자, 20 곱하기 67, 네 자리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2, 6, 12 됐고요. 그 다음에 20 곱하기 7, 7이죠. 자, 세자리죠 하나, 둘, 셋, 이 7이 14. 그래서 여기까지가 1,340이 나왔습니다. 1,340. 자, 그럼 여기 남아있는 게8 곱하기 6십8 곱하기 67을 해줘야 되죠. 그대로 더 해주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8 곱하기 67을 해보겠습니다. 8, 8 곱하기 60은 하나, 둘, 세 자리죠. 8 6 48 이에요 자요 부분 5에짝 나오니까 잘 보세요 40자 40을 더할수 없으니까 5를 활용해서 40 8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 했죠 그 다음에 8 7이 한자리 두자리에서 56 하니까 얼마죠 천천 8 76이 나왔습니다 자주산 곱셈 두자리 곱하기 두자리 부터는 자리점만 정확히 알면 다할수 있는 문제니까요. 열심히 잘 따라해 보세요. 자 그러면 제가 예시 문제를 여기 밑에 네 문제가 있네요. 자요네 문제를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아 제가 어좀 편집하는 거 영상 하는 거 이런 걸 잘못해서 죄송합니다. 그렇지만 주사는 자신있게 가르칠수 있으니까요. 자좀 어설퍼도 설명하는 것 부분은 잘 따라해 보세요.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할수 있습니다. 자 다음 2번 45 곱하기 38을 하겠습니다. 45 곱하기 38이 여기 하나 이겠네요 자, 그럼 45 곱하기 38네 자리죠. 자, 네 자리 하나 둘셋 넷, 4, 32, 그 다음에 4, 8이, 32, 오, 예작 잘 하셔야 돼요. 5 곱하기 38, 하나, 둘, 셋 자리죠. 5, 35, 5, 8이, 40. 40 여기서 나야 되는데 놓을 수 없죠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해서 얼마죠 1710 다음 67 곱하기 56자 계산 순서 첫번째 60 곱하기 56 두번째 7 곱하기 56 하는 거예요자 그럼 또 하나 둘셋넷6 5 30 6 6 36자 다음 7 곱하기 56을할거예요 하나, 둘, 세 자리에서 시작해야 되죠? 7, 5, 35. 자, 5의짝잘 보세요. 3 5. 5는 어떻게 놓나 보세요. 더할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. 다음에 7, 6, 42. 3,752. 자, 다음. 자, 요 문제 잘 보세요. 앞, 뒤가 숫자가 같습니다. 요럴 때 오답 나오기 쉬워요. 자, 처음에 90 곱하기 33을 하겠습니다 4자리 네 인거 이해하셨죠 1 2 3 4 9 3 27 9 3 27자 여기에다가 어 죄송합니다 9 3 27 9 3 27 됐죠 2970 에다가 이번에는 9 곱하기 33을할거예요3 자리에서 해야겠죠 1 2 3 9 3 27 1또9 3 27네 답이 3267자요 문제는 같은 수가 계속 두 앞뒤에 같은 수가 나오고 머리꼬리 활용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 오답 나오기 쉬우니까 이런 문제 잘 연습해 주세요 다음 마지막 문제 자40 곱하기 73 이네요 그럼 0은 어차피 0 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40 곱하기 70, 다음 40 곱하기 3을 해주면 끝나는 거죠. 자,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4, 7이 28, 4, 3, 12. 답이 얼마죠? 2, 920. 자, 오늘 두 자리 곱하기, 두 자리 곱하기, 두 자리에 대해서 배워봤어요. 자, 두 자리 곱하기, 두 자리는 곱셈, 곱하는 순서만 알면 됩니다. 자,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든,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든 상관은 없는데, 대신에 자리점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. 앞자리 더하기 뒷자리는 시작점이 되고요. 계산 순서가 20 곱하기 67, 8 곱하기 67, 이런 식으로 계산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. 자. 그리고 5 보수는 쉽지만 5의 짝 부분이 어렵고요 그리고 이중 올림이 나와요 이중 받아 올림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천천히 혼동하실 혼동하게 되면요 천천히 하나씩 차례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은요 절대 오답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에서 곱해서 10이 넘는 수를 했어요 자 요거 쉽게 이해하시면 그 다음은 곱해서 10 미만 그리고 0이 있는 경우를 할 거예요. 자, 요거잘 이해하면 은 제가 말씀드렸죠? 두자리 곱하기 두자리 자리점 계산 순서 정확히 알면 세자리 곱하기 두자리도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소수점 계산하는 거다 돼요. 그러니까 곱셈 정확히 계산 순서 익혀두세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